업정을일어합니다 아, 선고에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고될 2 0 2수5028 사건 및 2020-30 사건은 2020년 5월경 소송이 제기된 기위에 수차의 변론 계획을 검증, 전문가 감정, 인신구정 절차를 거쳐서 오늘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원고측과피고측의 주장 이 대표된 증거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한 다음 쟁점별로 관련된 범위와 결론을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오늘 성분는홍산의이해에 따라 판결의 결론인 주문을 고지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선부자국 등록된 판결문을 통하여 곧방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u e 쌍방 m 리 n j a 서 원만한 재판 진행과 법정의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 o 에 a p a n j a p a 참고 a p a n j a p 2 0 j 0 0 a n j a p 사 n j a p 재판이 진행되었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재판 p a n Japan, j a 34건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절차가 행행된 동안 법정 내에서 정숙하여 주시고 어떤 질서유지에 걱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벌 선고합니다. 2020수 5024일 국회의원 선거구역 원고나동은 피고 영남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은 원고의 청구를 계약한다. 일 소송 비용 중 감정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 민경 시진, 피고,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결 중은 원고의 주의적 청구 및 예의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웃음> 飛ばすみた<スタッフ> m u l t 어 Thank <laughs> you. 한 점으로 준다. 한, 점을. 한 점으로 한 점으로 준다. <웃음> 저는 갑니다. 이 선으로.